새로운 문화적인 도구를 만들, 발견, 아, 발명하면서 그렇죠. 예시가 됐고 음. 라이팅, 쓰기, 뭐 이런 것들은 최근 발명품들이다. 우리 뇌는 이것들, 이런 발명품을 위해서 발달할 충분한 시간이 없지만 네. 나는 추론할 수 있다. 그들이, 그것들이 들이그 가능하다고. 왜냐하면 음. 만전 런트, 우리가 읽는 것을 배울 때 우리는 음. 그뭐 이거 비주얼 사이트라고 불리는 이 비, 비주얼 시스템, 뇌의 특정한 부분을 우리는 재활용한다. 네. 우리가 그 그, 글자들의 줄들을 인식하고 그것들을 언어 영역에 연결시킬 수 있게 하면서. 네. 우리가 그 아랍 숫자들을 배울 때 네. 우리는 어떤 순환을 형성한다. 네. 그런 문자들을 양으로 바꾸기 위해서. 네. 손가락으로 세는 네. 그런 발명도 네. 미들의 인지능력을 극적으로 바꿨다. 네. 카운트가 발명되지 않는, 발명하지 않은 아마존 사람들은 네. 간단한, 602 0 같은 간단한 것 같은 측정도 정확히 못한다. 네. 이러한 네. 문화적 재활용은 네. 감시한다 우리 뇌 인간의 뇌에 있는 기능적인 구조가 뭐 생물학적이고 문화적인 제약의 혼합으로부터, 국제한 혼합으로부터 나왔다는 것을. 그렇죠. 올드아리아가 바꾸기 전이고, 노블베이가 바꾼 후고, 그다음 바꾸는 거, 그러니까 네. 모빌라이즈, 동원하다. There's d i 가 앞에 안 나와 있었는데, 그 B보면, 그거는 타협을 요구한다. 뭐, 네. Simply knowing that they are, 여기에 이거랑 이어질 만한 게 없어요. 그렇죠. 그들이 네. 관찰되는 네. 것만으로도 행동을 바꿀 수 있다. 필로가 필요가 보고 이런 것들보다는 이걸 요구할 때가 있고 참가하는 것을 그 콜렉팅 데이터보다는 참가를 요구할 때가 있다 이놓고 음. 그것은 또한 종종 엄청난 명명석함 그런 걸 어떤 도구를 이해하기 위한 똑똑함을 요구한다 음. 생각을 바꾸지 않고 어떻게 그들이 무엇을 생각하는지 이용하는데 필요한 도구들을 이용하는데 뭐 가능성 음. 여기서 이렇게 alter thinking 여기 밑에 맨날 이랑똑같아 가지고 심플이너인데 바꿀 수 있다 이런 게다 어려움이고 this difficulty 라서 바로 그 밑에서는 또 bear in mind. 뭐 이런 머릿속에 그 스키마들이 뭐 넓, 너의 넓은 경험들을 다 요약한다라는 머리에 생각을 품고 있으면서 그들은 너한테 말해줄 수 있다. 무엇이 평범하고 평가, 전형적이고 평범한 거지 그리고 b 에 앞에서 따라서 이러한 그 스키마 놀리지에 의존하는 것은 람도 만들어질 것이다. 이러한 정보, 이러한 정보, What is normal? 위에서 티피이라고 이어지고, 그 다음에 따라서 너가 만약에 그, 그 상황이나 사건을 보고 있으면서 알아차리지 못할 때, 못한다면 너의 스키마가 너를 그 갭을 채우도록 할 것이다.